뭐뭐 뭐 연못한테 매질하고 있노 <웃음> 낚시한다 어? 못뭐 물었나? 어. 캔이다. <웃음> 조지 콜라. <달아서>. <웃음> 콜라를 낚았다. <웃음> 조지 콜라. <코로라. 웃음> 이거 기력 13 올려준다. 오, 13밖에 안 되네. 체력을 오나올려준다고 정력제... 아 안된다. 그거... 안경... 누가 그거 깼는데? 먹으면... 그거 먹으면 범죄를 저지른다. 우리 집에서 사면안 돼. 아, 이미 마셨다. <웃음> 으악... 동굴 캐럿... 어딨지? 나나 나 25원만 좀 쓰자. 뭐안됐쓰는데 응. 몰라 컴마야 몰라. GPU가 이마. 뭐야? <웃음> 그러게. GPU가 <웃음> 뭘까? 그래픽 카드. <웃음> 그래픽 카드라서 GPU가. <웃음> 그래픽 아. 아빠꺼, 1050. 저 세상가지. 야! 정동석 패거든. 아니다, 괜찮아. 뭐 나왔는데? 어, 돌 나왔다. 이야. 야 이야... 돌로 찍어보고 싶다. 아, 그지않네 응? 돌려도 돼요. 어? 난 감당 못해서 그렇지. 스타드 주점. 왜, 왜? 동생이 뭐 할라 하나? 아크. 아, 아크. 아, 크 음. 포켓몬 못 하고 싶다. 동생이 지금, 내 아이디 쓰고 있어서 안 된다. 오케이. 어제비 아, 물건이... 어, 나, 난 이거 노트북이라서 안 된다. 노트북에 뭔 게임 되는데? 뭘라도 날래? 엘소드 북미 서버, 응. 스팀에도 있던데 해볼까? 너왜 거기서 낚시하고 있어? 나는 낚시 한번해 북미 서버 해볼까. 가서 할까? 그럴까? 아 근데 나 엘소드 재밌냐? 음, 나는 재밌겠지 아 네가 지금 나한테 좋은 자리 뺏어가지고 물고기 안 나온다 이가 워나간데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다. 열심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개복치다. 으아 개복치다. 작은으로 신기로 최대 38cm. 뭐 38cm 짜리 같다고어 아니 어떻게 16cm만 더 길어야 되는데. <웃음> 그러면 막막 수거하는 사람 눈 멀어서 간다 <웃음> 발가락으로 수거하겠네 응. 어내거야내거구나이 게임이 사실 낚시 게임이지 으악 잘못 올렸다 잘못 <웃음> 잡은 우럭 33cm 우럭도 잡았어 어 야야 야, 뭐 나왔어 절대 못하게 결갑상을 내놔라 이거 언제 떠올지? 도대체, 도대체 나 아까 올려야지 물리나그 물었다 뜨면은 이거 응. 막 느낌표 뜨면은 올리면 돼응안 되는데 느낌표 안 떴는데? 나, 나 느낌표 떴는데 난실수해버렸든 나도 어, 이렇게 이지 <웃음> 어, 나는 물었다 해서 했는데 어, 깨부리러 갈게 안녕 으악 어, 끼를 낚는 거였나 와, 어, 쌤이네 참 멋지다 <웃음> 남자를 낚았다 예이 게임 낚시만 하는 것인가? 수집도 해야되는데 아 <웃음> 쓰레기 <웃음> 그 <그거> 팔자 <웃음> 팔아버려야지 <웃음> 대생지로 사용할 수 있을거야 <웃음> 휴지로 쓰자고 근데 여기 턱, 입질이 안좋다 요 왜냐 내가 낚이 낚고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잡아야겠다 어, 나 안, 안 낚인 도대체 뭐지? 물음표 뜰때 바로 해야 되나? 응. 음. 왼쪽 클릭 아니가? 이게 왼쪽 클릭이었나? 응? 음. 왼쪽이 뭔지 모른다. 아, 왼쪽 클릭이지. 했는, 물음표 했는데, 했는데, 안 낚이는데. 다시 사람 차별한다. 개복치다. 석탄도 준다. 석탄이나 좀 낚았으면 좋겠네. 팔면 되지. 당근도 낚았다. 석탄을 왜 팔아? 어, 어. 어, 나, 나, 나, 나, 나. 물은 지 모르고 왼손 눌렀다가 망했다, 지금. <웃음> 낚시랑 안 어울리네, 니는 그래 영린으로 잡았지 잡으면 음, 녹조류 녹조는 안돼 녹조 먹었는데 체력 회복되는데 <웃음> 녹조 먹었는데 약간 사내강사 성공한 거네 면봉이 <웃음> 많 해냈습니다 여러분 해냈다 일본인이 해냈어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왜안 되냐, 이거? 야, 낚시, 어, 개 어려운데. 왼쪽 그러니까, 클릭 이콘솔이 너무 민감하다. 그, 뭐냐.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냥 탁 올려야 돼. 띠링띠링 소리 나면은. 아니, 그, 왜. 웨... 아니, 이거 낚시 게임 있다, 이거. 물고기 낚아 올리는 거. 이거, 어. 왼손 클릭이 너무 민감해서 어렵다. 그, 그래서 내가, 그거에. 그냥 툭툭툭툭 눌러. 오 됐다 아니 또개복치다킹복치다 일단 팔고 올게 이거 수집하러 가야 된다 아, 가는 김에 감자잎도 좀사갖고 가자 위에 갖다 팔게? 음. 고기는 갖다 팔자 응. 잡화점 어디 있더라 여기가 감자가 싸더라. 감자, 감자, 왕, 아, 제랄. 어디 갔어, 이리 가방 먹걸이 나중에 사자. <웃음> 예. 어, 좋아한다. 잣. 이거 팔자. 팔리더라. 그거 클릭해봐. 그럼 주더라. 응. 음, 엄청 좋아하는데. 야, 여기 니 판다. 어? 뭔데, 네, 이파랑색 훔쳐가야겠다. 으악! 박민성이다. 어? 아, 더러워. 꼴등이야. 불결해. 도망간다. 자러 간다. 8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일좀 하다 자지. 맵, 맵 넓히다 자야지. 다 부숴버리고. 사실, 어. 침낭이 필요해. 침낭. 어디 봅시다. 뭐가 없는데? 둘다 뺐다. 나무 좀 배다가 자야겠다. 104나 있다, 아직. 나도. 105나 있다. 으악 나비다 이게 마인크래프트인가? 잡트립모드 어? 깔았다 도토리다 그 도토리 심어 봐봐 소나무.. 그런 거 난다 일단 여기 말고 저기서 키워야지 도토리가 꽤 많은데? 이 잔디 주제 일단 수액 다 팔자 이거 쓸데가 없더라 초반에 그게 맞지 개구리 진다 개복치도 팔아보자 우린 빨리 낚싯대를 사야 돼 낚시의 민족 나 곡괭이를 다 찍어 보고 싶다 나 탈진해 물 마셔 하는게 행복이야. 난 뻗었다. 우악 석탄이다. 이게 석탄이다. 으악! 내 에너지가 이상한 숫자다. 으악! <웃음> 나는 피했다. 지금 몇시지 46? 일을 조금 더할수 있겠는데. 안 된다. 지금 더 하면 일하면? 아, 54다. <웃음> 에너지가 없어. <웃음> <어디> 으다 <으악! 다르겠다. 웃음> 발가락으로 끌게. 으 발가락으로 자지 마. 너 TV, 너 TV 보고 있지. 그 이상한 부위로 끄지 마. 난 TV가 일단 내 집에 있어. <웃음> 아, 맞네. 우리 집에서 TV보다 자야겠다, 나는. 지금 11시, 12시다. 늦어지고 있대. 으 잡시다. <웃음> 뭐야, 이게. 예. <웃음> yeah. 야, TV 발가락 꺼지마, 너. <웃음> 어, 꽃가루 조심하래. 오케이. Okay. 꽃가루 알레르기. 낚시가 1올랐다. 돈좀 많은데? 내가 낚시를 좀 많이 했지. 봄오일 1 1350... 3 5십돈 많네. 으악! 꽃가루다! 어? <웃음> 밖에 와봐. 사쿠라? 야. 사쿠라요? 이 그거 파슨잎 다 캐가지고 팔자. 다 갖다 팔아버릴 거다. 어, 조지 마트 로란다 왜? 어? 여러분의 후원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웃음> 도네이션이라는 소리 인게 <있네. 웃음>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웃음> 이놈을 짱돌로 찍어보어야 된다 나였으면 반 죽였다 <웃음> 이놈을 짱돌로 찍어보어야 된다 진짜로 와나 조개도 팔아야 되는데 가리비 그 팔아야 된다 누군지 모르겠네. 가리비를 팝시다 가리비 큰났다 진짜로 피곤해졌다 어, 진달래다 아, 수선하다 어어 그런거 음... 그거에서 체집 레벨을 올려봐봐 바스님이랑다 팔아버릴게 응 음. 오늘은 낚시만 해야겠다 남의 <웃음> 장물 품치다 걸리는 거야이거 <웃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모르는 척 하면서 어? 뭐야? 난 넘긴다 나도 유로 올라오라는 소리지 이거 내가 봐도 어딘가? 여기 있냐? 분수는 마을회관이 아니다. 아, 그러는가? 에이, <웃음> 여기 착각했다 <웃음> 여기구만. 아, 그래서 뭐 하라고? 배가 체험. 야, 이거, 후, 못 훔치나. 으악, 나 이거 훔치고 싶은데. 응, 또체 싫어. 저거 훔치면 낚싯대 한 200개는 살수 있을걸. 아 어, 버그다. 얘뭐 하나 뽀, 사졌나 어, 어 100원이, 어, 언제 생긴 거냐? F 눌러봐. <웃음> 어, 왜? 일지, 일지에서 막 있다, 이거.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나가다 들어오자 잠깐만 한 번.. 이쪽만 보자 오른쪽 나는 갔다 왔다 여기 공포 부금 나오는데 으악 금고다 뭐가 없냐? 여긴 기계실인데 여긴 아닌 것 같다 보일러실이었네 보일러 그래, 기뚜라기, 네번 타는 보일러를 안 쓰고, 콘덴싱을 안 쓰니까 저런 모양이지. 그럼 망해. 아, 다시 돌면 뭐 있냐? 없는데? 이거 그냥 우리, 우리 갖고 싶구만. 수리해서 쓰면 우리 집인데. 그니까. 도망가. 지금부터 낚시하러 간다. 으악. 오늘은 여기다. 수선화를 주웠습니다 어, 조자 콜라 3. 의연료 <웃음> 조지 콜라 함부로 팔면 안 돼. 마야 밀수범으로 걸린다. Yeah. 나는 저쪽이다 내고 해야겠어 어디보자 6번 어. 나는 클런트가 아직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15인치다 으악 15인치다, 15인치. 음. 15인치면 얼마야? 15인치, 39인치가 1미터다. 약 37, 사, 38에서 9 정도 될걸? 38에서 음. 39 정도. 30인치다. 음, 그거는 75cm, 1m. 76cm, 76. 어, 음. 거의 나만하네. 니가 <웃음> <네가> 76이라고. 당연하지. <웃음> 176 말고 76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앞에 <웃음> 1수짜리는 미터로 따진다. <웃음> 그럼 주던이는 54가. <웃음> 그렇지. 어? <웃음> 어, 안 된다. 주던이 검, 아빠 검도 발가락 웃고 나 아빠 검도 없어진다. <웃음> 그게 와. 아, 동생이 나오다 키 크지? <웃음> 33. 진짜. 응 진짜 너무 존만해졌어 동생 180 이거 170한 68? 응나개복치 겁나 뜬다 응개복치뜬 안되는데 제발 물어라 나는 남, 유목. 유목. 니 깨진 시디도 있고. 아, 녹조는 그래도 괜찮네. 나한테 쓰레기를 주네. 그건 개북치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상자 하나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물품 같은 거 추가로 줘. 개봉치잘고누라 어? 야, 석탄 존다. 깨지니 꺼져. 쓰레기 무단 투기했다 나 방금. 난 모르겠다. 내 몸에 진짜 쓰레기 있거든. 그 무단 투기하면 안 돼. 우단투기야 지어 안녕하세요 로빈이다 야,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그, 어미키 마루가 막, 누구냐 스파게티도 판다 여기 어디 가 있는데 맥주 한잔 하러 왔다 주점 가 있네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술집이 개많다 야여기서 주민들 다볼수 있는데 거의 와 맞다. 당구도 있다 쉐인 왜 이런데 야 나도 당구 치고 싶다 술집에서 낚시를 좀 해야겠는걸. 사람. 야. 나도 주점이나 갈란다. 오, 와우,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개 많다, 야. 좀. 내다니 네 마음에 드는 놈을 골라봐라. 안녕, 거스. 야, 여기도 있다. 이기뭔 여기 방이야? 자기 집인 것 같은데. 오, 어, <웃음> 들어가지네. 야, 어, 야, 거스, 집실이다. 들어갑시다. 뭐야, 안 다친다. 이게 이 장인가? 어, 피에르다. 몇명준도 몇 했냐? 야, 벌써 열여덟 명 18명 했다 1여 명이라고? 응난 스무 명이다 몇 누구를 안 봤을까요? 아, 조지 콜라가 75골드네 이런 바가지 어? 에비게일 에비게일도 받았다 조지 콜 75골드로 조자 콜라를 사았 살았... 이 계속 말 걸면 호감도 올라가냐? 그런 것 같은데? 으악 게임이 다난 이미 하고 있다 봉봉불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둥봉봉봉봉봉봉 <봉> <봉> <봉> <봉> 칼, 칼, 칼. <봉> 벌써 패배했구만 난 당구 치고 싶은데 따가오 <웃음> 치면 허락해주지 해골 모양의 열쇠구멍 넌 게임하다가 와 잊어본 건데, 왜. 누가 봤다는데? 오케이. Okay. 샷건 치지 마, 너, 엄마. 어? <웃음> 너, 임마, <인마> 그거. 남의 오락기에 대고 샷건 치지 마. <웃음> 화났다, 지금. <웃음> 난 지금까지 샷건 친적 없다. 아 어때? 씨앗이나 좀 사와야 되는데 아 아, 이 녹조도 이거 팔아보자 저 팔고 무사히 팔고 개복치도 팔고 클린트가 누군지 모르겠다 클린트가 누구야 1 5면 소나무가 자랍니다 야 나무 272개나 있네 나무? 응 많아 나중에 그 조합하니까 내 집에 뭐 아무것도 없노다 그쪽으로 옮겼다 아이가 왔다 우리 집에서 파스님수확하고 도전까지 깨야겠네 나도 6명인가? 더 만나면 된다 난몇명 만나야 되냐? 나 10명 만나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난 자야겠다 <웃음> 12시다 야 벌써 통금시간 걸린다 어 농사가 1레벨 업했어 오 나도 저거 뽑아가지고 랩작 해야 되는데 파스잎좀 뽑자 저거 낚시야 돈더잘 됐는데? 그런가?